아기는 어디서 와? 황새가 물어다 준단다 딸 엄마 그러면 나쁜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도둑질을 못하게 막아주는 건 누구야? 그거야 경찰이지 그럼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우리를 도와주는 건 누구야? 그야 소방관들이지 소방관장 소방관은 너무너무 잘생기고 몸도 좋고 멋지 않아? 나도 나도 소방관 오빠 짱맞죠? 엄마 그러면 우리가 먹는 건 어디서 오는 거야? 그야 농부들한테서 온단다 너무 고생들 하시지 그러니 음식은 남기지 말고 먹어야 돼? 알겠니? 응 알겠어 근데 엄마 왜? 그러면 말야 이 그러면 아빠는 뭐 때문에 있는 거야? 궁금하네 어, 그게.. 그게 말이야 아 생각났다 생각났죠? 엄마가 친구랑 통화할 때 그랬잖아 돈 버는 기계라고 근데 돈 버는 기계가 뭐야? 트랜스포머 같은 거야? <웃음> 야, 마누라 또. 너... <웃음>